줄넘기를 시작한다 아무도 가지 않는 등산로는 1m 간격으로 거미줄에 있다 거미줄을 걷으면서 올라가야 한다 아침 등산 쉽지 않다 줄넘기는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지만 산 정상에서 해줘야 폼난다 미친놈 줄넘기 시작 전에 이미 탈진 상태 아침 일찍 바닷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조지는 줄넘기는 진짜 힘들다. 내가 왜 올라왔지? 줄넘기같이 간단한 운동은 집앞에서 쉽게 쉽게 하는게 좋다. 바다와 산 조합. 진짜 개습하다. 줄넘기 소리에 모여들기 시작한 나비 잠자리들. 카메라에는 많이 안보이지만 주변에 엄청 많이 있다. 8 0 k g 때 진입까지 줄넘기로 빠르게 간다 아침 운동은 구르기로 마무리 산 정상에서 108번 정도 구를 쯤 목표 체중이 될것 같다 틈만 나면 탈출하는 리코더 무릎 관절 보호를 위해 줄넘기는 한 세트에 108개만 한다 108개도 한 번에 못하는건 비밀이다. 줄넘기를 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게더 힘들고 운동이 되는 것 같다.